네, 안녕하세요. 팝스 캘린더에서 전해드리는 금일 테마 이슈 관련 정보들입니다. 슈트 금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금일 이슈나든지 그런 테마주에 대한 간결한 정보를 음성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꼭 영상 보시지 않으셔도 듣는 것만으로도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먼저 미국이죠. 제롬 파월의 미 연중 의장 하원이 이제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방기별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죠.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윈 자이드 알 나간 양세자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로 관련해서 이제 교역 및 투자 그리고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 의 협력으로 국방과 방산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신사업 쪽으로 많은 논이 될것 같네요. 네, 이에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은 테마 주로는 이제 농업 쪽 반도체 장비 방위 산업 전쟁 및 테러 쪽의 테마 주들을 조금 공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인데. 제 인도에 갤럭시 M30을 금일 출시할 예정이고요. 이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카메라, 이제 바, 어,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, 그리고 휴대폰 부품들 이런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젠백스에서 전환 재전환으로 인해 추가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. 보통주 42,47주가 추가로 상장될 것입니다. IT센도 어, 역시 보통주 212,378주가 전환사채 전환으로 추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일본의 2월 무역지, 무역지수가 어,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. 영국의 RIC 고용 전망 조사에 대해서도. 보고서가 9시 정도에, 아침 9시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. 어,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보고서들 잘 참고를 해서 투자하실 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이상이었고요. 매일매일 저희가 간결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일매일 팍스넷 팍스캘린더에서 무료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